힘들죠? <웃음>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힘듭니다. 어저께 우리 우리는 했지? 그러니까 제가 먼저 차요. <웃음> 하나님이 이 친구가 차요.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차요. 그리고 나하고 그리 다시 친구 이렇게. 그러니까 개인당 3세트 돌아가요. 1분씩 <웃음> 찰 건데 1라운드째에는 무조건 발차기든 단타 한 번만 차는 거예요. 2라운드째는 에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, 둘 외칩니다 3라운드째는 에 하나, 둘, 셋을 외칩니다 오 발차기는 잡는 방법이 가지각색 여러가지인데요 제가 일단은 좀 정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왼발 앞차기 설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오른발 앞차기 그냥 무릎 이렇게 위에서 받아주면 조금 더 느낌이 좋은데 그냥 강하게 너무 강하게 안착되니까 이렇게 왼손으로 하면 알다시뒤준그 다음에 차, 오른손잡고 왼발 뒤차기, 이잡아 그렇죠. 제자리에 있지 마시고 움직이다가 나는 뭐 해야 돼요? 거리. 그렇지, 거리. 내가 하고 있다가 자세 잡고 있다가. 멈췄다 차면 이미 공격 들어갔겠죠 제가 공, 그 밑에 차는 분들이 하셔야 될거는 첫번째 제자리에 서있지 않는다 두번째 거리, 거리. 세번째 잡아줄 때 바로 찰수 있는 타이밍 이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잡아주는 분들의 역할은 이 사람이 제자리에서 차는 게 샌드백을 때리는 게 아니고 품 밑에 하는 상대와 움직임을 같이 할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움직이려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얘 혼자 움직이나 잡아주는 게 아니고 밀고 당기고 조이고다 하셔야 돼요. 네. 그렇게적음에 가드가 떨어지면 막기 연습하고 알겠죠? 어, 이게 어, 1라운드예요 2라운드 째는 하나하나 둘을 외쳐줍니다 아예 말을 안하면 한 번만 차면 되고 둘이란 말하면 더블로 차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둘두번 이해됐죠? 어, 어, 어, 어. 3라운드 째는 세 번까지 어, 어, 어, 어. 알겠죠? 어, 어. 자 잡아주는 사람 움직이면 잘 잡아주고 가득 떨어지고 움직임 없으면 얘기해주시고 어. 3번까지 해가지고 방법을 좋아 네, 시작! 야, 국민 <목소리도> 라에드에서는 펀치 펄치, 스트레이트 펀치가 잡아줍니다. 자 앞손, 뒷손, 기본적으로 원투. 옆으로 어, 불러주는데 뭐 투원 이원면투원 하면 원투원 치면 되고 더블하면 더블 하면 떡을. 이렇게 이일라운드요자라운드에는 올려치기까지 다 바디 스트레이트하고 바디. 그렇 이렇게 하면 하나. 원투올려치기. 빵, 빵, 빵. 원투올려치기. 빵, 빵, 빵. 이렇게. 자, 3라운드째에는 끝에 발차기를 잡아줍니다. 펀치를 얘기하고, 원투. 발차기. 뭐 잡아주는 대로. 안 잡아줘도 되구요. 알겠죠? 원투. 저기 원투.